한번 해가지고 한번더 간다 축축축축 우와 우와 하이라이트 나왔다 140만이라고? 야 저거 보면 1성 아니었나? 야 이게 우와 1성으로 1 4 0만을 뛰었다고? Yeah. 하이 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젤드 오미나스 네뷸라 일마가 애니에 비해서 너무 서포터였어 애니에서는 일마가 그래서 일까요? 성물이 나왔는데 나비의 고대 파편 거. 적군이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 한 개당 마신종족 아군영웅의 기분능치 3%씩 증가하고 자신의 주피 4%씩 증가하는 거 우리가 아까 지금 생방중인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마가 이거 치는데 딜이 막 엄청 나오는 거야 난중에 증가 좀다 받았을 때 상당하더라고 딜이 그렇다면 이거 딜은 얼마나 셀라고 하냐 상당히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거 삼성 한번 잘못 치면 이제 겁나 셀 수도 있거든요 오미너스 젤드 성물 리뷰 되겠습니다 퇴근 금방은 마신덱고 해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투급 40만 해우 계정이라서 볼수 있는 투급이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먹고 이것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오늘따라 왜 이래 이거 오늘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냅시다 시원한 거좀 보자 시원한 거죠자 기존 선멜이네 선멜 성물과 맞닥뜨렸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어떻게 볼까 어떻게 봐야 되겠노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오젤드 딜을 한번 볼게요 어이 아, 잠깐만 이게 나가니네 오젤드 딜 한번 봅시다 오젤드 딜 248,000 아직은 뭐 일단 스타트야 디버프 임필 놓고 약간 요런 정도였고 기존에 마신덱인데 스타트가 꽤 매섭게 좀들어간다랄까 근데 선멜 때문에 좀 약간 무섭다 연애기. 버프가 몇 개고 선멜 1번 어? 야, 우리, 엘, 우리 젤드, 어? 야, 큰일 났는데? 야, 젤드야. 젤드가 퇴근을 했군. 선맬을 이제 잡아 봅시다. 선맬이. 선맬 피가 57만이 됐지. 그렇게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개에. 자, 힘 돌아온 거. 팝팝팝! 어? 자, 됐어, 됐어. 야, 야, 저, 지금 잠시 이고 팝팝! 팝팝팝! 와, 못 잡을 뻔 했어요? 선맬이, 선이 무슨 괴물이 됐는데? 어둠 세계에 힘 돌아온 이성으로 연매을 찍었는데, 그걸 안 죽어? 솔직히 거기 죽을 줄 알았다. 그걸 안 죽고, 잠시 걸린 다음에, 전체가먹 뭐고, 이거 지금 뭐, 놀래고 있는 사이에 뭐, 일이 막, 어떻게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자, 이렇게 마무리. 아 300만. 아, 잠깐, 우리 지금 이거 보려고 한게 아니지. 어제들 궁한번 봅시다. 우제 어제들 궁 하나 봅시다. 뭐고, 이거. 농개다 자, 농계. 농개. 요러면 아, 말이죠. 아, 이정도 요정도 이 해놓을게요. 타르라서 좀, 좀, 와, 37,000. 아직은 동물이 발동은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 와! 오케이. 치명스였으면 끝났다. 자, 요런 정도. 농개니까 살짝살짝. 살짝. 껍질 두개다한번 치보세요. 힘이 돌아와 있긴 한데. 또 우리 젤드 죽이려고 하는 걸. 우리 젤드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우리 젤드. 죽이려고. 제발 좀자 간다 요렇게 해볼게요 요쪽에 요거 하나 던지고 여기는 요렇게 가 보겠습니다 착 잡았다 20만 잡았다 왠지 잡을 것 같더라 이거 어? 우와! 우와 뭐고 이거 야 농개야 니 혼자 남았대 지금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 으아악 했는데 아무도 없어 <웃음> 농개의 죽음은 헛되었다 <웃음> 괜찮은데, 이거? 오. 자, 자, 잠깐만. AI인 것 같거든? 우리 쟤 살려주면서 이렇게 살짝 깎고 궁한 보자. 감염시켜가지고 하면 되잖아. 자, 이거 우리 곱하기 3으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진짜. 오늘? 야, 아, 야, 잠깐만. 지금 몇, 몇 칸이고? 아, 이 자식이 깎았네? 야, 요놈 봐라. 한대 맞아줄게. 시바, 마. 제대로 맞봐라. 뻥. 나 <웃음> 그럴 줄 알았다. 약점도 없는데, 니가, 얼마 자, 우리 이제, 아, 이게, 잠시까지 걸어놓고 때리면 진짜 볼만할 텐데.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쓸게요, 그냥. 자, 디버프 한 번. 툭! 툭! 툭! 툭! 99,000. 팡! 팡! 씹어. 뭐고, 이거? 이거 뭔데? 야,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약, 약해? 아, 제 성물이 맞다. 디버프 개수가 많아야 되지. 어, 야, 야, 야, 야. 어, 야, 진짜 깨버렸다. 야, 요리 안 먹고 들어왔는데도 35만이 넘네. <웃음> 자, 자, 자, 당황하지 맙시다, 우리. 봐봐봐.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나 썼잖아. 귀엽 6개지? 거기서 그냥 이거 하나 써. 껍질 하나 더 뱉겠지? 거기서 이거 한번 보자. 그럼 되잖아. 요, 요, 요 느낌 한번 보고 싶지? 팍! 처음에는 7만 천이야. 7만 천이야. 톡, 톡, 톡, 톡, 톡, 톡 하고. 자, 이번엔 갑니다. 슉! 슉! 푹, 푹, 푹! 야, 아, 야, 이거 왜이러노 이거 왜 딜, 야, 디버프 6개면 풀 발동 아니야? 디버프 다 발동된 거 아니에요? 엄마 여전히 서포터네. 젤드야, 여러분 지금 맹회입니다. 이거 맹회. 여전히 서포터다, 니네 자세가. 자, 이거 잠시 걸고, 아, 잠시 그는데 이거 한대 때려보자. 오케이. 이런 정도로 딜봉 한 번만 한번 보고요. 짱! 84,000. 도도도도 쏙! 빡! 61만. <웃음> 이정도 나와줘야 내가 맛이 나지. 어? 오젤드야. 오젤드. 그는. 좋은 서포터였다 이제 서포팅 능력이 더 좋아졌을 뿐이에요 디버프가 많이 걸리면 마신 종족 자체가 다기본능력치 올라가니까 연매이더 세진 거야 우리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얘로 인해서 연매이더 세졌다 그죠? 그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기어부 쫙 걸잖아, 또. 더 세지는 거야, 이게. 쫙쫙쫙 이게 더 세. 어? 그러고 보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연맬이 처음에 전책 있을 때왜 이렇게 세지?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았나, 여러분? 원래 연맬보다 더 쎘던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다음 판 다시 한번 보자고. 처음에 오젤드 쫙 걸고, 이제 연맬이 팍팍팍 썰는데 아직 힘도 안 돌아왔는데도 30만이 넘었던 것 같은데? 와우. 어 이걸로 죽이네. 13만 7전 오젤드 서브 딜러도 할수 있는지 그 정도를 이제 봐야 되겠다. 서포팅 능력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욕심 나, 내가 그랬구나. 내가 너무 딜 욕심을 내서 그렇지. 얘 서포팅 자체가 지금 더 좋아졌어. 디버프 6섯 개를 거니까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이 기본 능력치 15%가 바로 증가해. 바로 증가한 상태야. 이렇게 아 이게 아니나어 이거 먹어 이거. 어 갑자기 이렇게 바로 증가한 상태에서 이게 나갔던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좀 셌던 게 아닌가. 이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 않는가? 한번 해볼게요. 착, 탁탁탁 끌었을 때 여섯 개잖아. 촉, 촉, 촉, 촉, 촉. 봐봐, 아직 힘도 안 돌아왔는데 34만 4 7이 나왔어요. 툭툭툭 이거, 와 이게. 야, 기존의 연멜이 확실히 더 세지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껍데기 있었어. 껍데기 있는 연맬을 때려치기 붓어. 우리 연멜이힘이 돌아온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어때요, 여러분? 기본 웨치 15% 증가를 더받아붙다 동생은 역시 형을 위해 깔아줘야지. 그러니까. 형을 위해 딱 판을 깔아주네,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디버프 지금 세개잖아 그래도 전체기 볼게요, 전체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자. 촉, 촉, 촉, 촉. 62만. 힘들어온 거 62만은 내가 별로 안 놀랍네. 힘들어온 거 100만도 막 보고 했어가지고, 우리 애기들. <웃음> 그렇지. 하나 꼬머리라서 티지 않겠네. 하나 꼬머리라서좀 약했다. 크다. <놀람> 쿵. 질질거리는 정도는 아니었어. 질질거리는 정도는 아닌데, 딜러라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어. 서포터인데, 서포터인데, 약간 서브 딜러 느낌 살짝 더 나는 서포터. 연맬 형이 더 날뛸 수 있도록 판을 더잘 깔아준다. 이 정도로 보면 덱스 습니다 아? 자, 어 무서운 인간들. 자, 요걸 하나 썼을 때 어떻게 된다? 디버프가 바로 6개가 붙어요. 6개 붙어서 마신 종족이 15%가 증가한다. 판을 잘 깔아주잖아, 형한테. 그래서 이렇게 어, 두장다 써볼게, 한번. 이번엔. 두장다 써볼게요. 어? 툭! 툭툭툭! 툭, 툭. 디버프 6개. 툭툭! 툭툭! 촥! 33만 한번더 갑니다 촥촥촥촥 촥, 촥, 촥, 촥, 촥! 36만 아, 괜찮아 우리 힘들어하면서 차단 풀고 풀고 그 다음 요거 콤보 한번더 나간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콤보 한번더 나간다 치 봐주세요 한번자 이렇게 되잖아 한번더 가는 거야 이거. 우리 단일기 안 씁니다 무조건 그냥 어? 단일기밖에 없어서 쓰는 거야 이번에는 촥한번 해가지고 한번더 간다 촥촥촥촥촥 우와 우와 하이라이트 나왔다. 140만이라고? 야, 저거 봐봐. 1성 아니었나? 어제도 같이 팔을 제대로 까지 줬잖아 디버프가 지금 몇 개였어? 야, 이게! 와, 일성으로 140만을 띄었다고? 야, 제목 나왔다. 일성으로 140만을 띄었다. 방금 내가 제목을 입으로 말했어. 야, 나 진짜 이건 진짜, 진짜 이 정도 나올 줄 몰랐다. 봐봐봐봐. 다 크다. 따 짜. 어땠어요? 야, 니좀만늘좀 멋졌어? 어?